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공면을 생성하는 서피스를 생성하는 익스트루드부터 수입을 거쳐서 블렌드까지 쭉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툴바인 오퍼레이션 툴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카티를 한번 보정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서피스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강좌 이후부터는 오퍼레이션 툴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조인이나 힐링이나 커브 스무스 같은 걸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이런 명령들을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과 선 또는 공면과 공면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이 어떤 식으로 서로 붙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 를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타입이 있고요. 1타입이 있고, 2타입이 있고, 3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 4도 있습니다. 지사, 지사, 사타입 됐는데, 자,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크게, 특별하게, 여러분이 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3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커브, 곡선에 대해서 연속성을 여러분이, 음, 그렇죠? 어, 뭐랄까요, 어, 기, 표기를 하실 때는, 약자 C를 씁니다. 이 Continuity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C. 그렇지만, s 피스 f a c 있죠. 곡면에 대해서 연속성을 여러분이 기입을 하실 때는, geometrical continuity의 약자인 g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뭐, curve든, surface든, 연속성의 개념으로 봐서는 용어만 틀린 것 뿐이지, c냐, g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c0부터 한번 보죠. c0 또는 g0. 이 같은 경우는 point continuity, position continuity, 뭐 distance continuity, c 인 i n c i d 일치정, 터치, 서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런 뭐, 용어들은 프로엠마다 약간씩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포인트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곡선 A하고 곡선 B가 서로 이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서 허용 공차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형, 지형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카티아에서는 이 허용 공차가, 그렇죠? 디턴스 거리 오차가 0.00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이게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보다 큰 값을 가지면 0 1이나 0.0 1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0.05점. 그럼 이두 개의 선이 지금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카테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죠? 0.00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게 두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끊어져 있다. 뭐, 브로콤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맞죠?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빨간선이나 녹색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곡선 A와 곡선 B는 거점에서 서로 만났지만,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저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하고, 만족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이공률 어, 분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 커브의 이 점에서의 순간 반경하고 이 커브의 곡선 B의 이 점에서의 순간 반경 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곡률 분포 곡선의 방향과 그리고 그 크기 있죠 곡률 값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두 개의 선이 이 점에서 서로 붙어 있다 그걸 우리가 C형, G형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한번 그림으로 카티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툴의 옵션입니다. 이 값이 얼마로 잡혀있죠? 거리오차, 어, 0.001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데비에이션도 0.001로 잡혀있고요. 한번 초기화 시켜보죠. 이번 템만, yes. 하면 이게 none으로 잡혀있습니다. 연속성 타입이요. 자, 이런 값들은 여러분이 이제 실제 명령을 실행하시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머징 디스턴스에다가 0.5 써보겠습니다. 다맥시멈 데비에이션에다가 0.99 써볼까요 자 커버처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놓고 실제 요거 있죠 프로젝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커버처럼 바뀌어 있죠 그리고 데비에이션 값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99mm로 잡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조인도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머징 디스는 0.1로 잡혀 있죠 힐링 어떨까요 그렇죠? 요 타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커브서 모스 뭐로 잡혀 있나요? 0.9로 잡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음, 것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 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음, 각 개별 명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거의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티아는 소점이야 실제 자리까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0.0015나 0.0019나 다시는 같은 수로 인식하는 겁니다. 소점 이하 세째짜리까지만 같으면. 그렇죠? 자, 이두 개의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가 있는데, 첫 번째 스케치는요, 그냥 단순하게 스플라인 가죽 점세 개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거 찍고,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우죠. 두 번째 스케치를 그리는 와중에, 그렇죠? 제가 이게 0이면 어떻게, 0.001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볼까요? 조인해보죠 두개의 선을 잡고 자0 0 0 1안에 프리뷰해보면 어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 녹색선이 되죠 그만큼 이게 그냥 하나의 선으로 조인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스케치 들어가서 이 값을 그 허용오차있죠 보다 크게 0.01로 잡아오죠 0.01 같은 경우는 0.001보다 크죠 그렇죠 그럼 카티아에서 조인했을 때이 두개의 커브를 조인했을 때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에러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메인으로 이쪽과 이쪽 두 개의 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억지로 예스 yes 해봤자 에러 나는 거죠 이 점에서 연속성이 커넥시트 에러다 요런 조인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선을 조인할 때 그래서 이허용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미리 사전에 검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체크 커넥시트 물론 이걸 꺼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뭐 이선 가지고 하나의 공면을 만들거다 그러면 당연히 연속선을 만족해야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연속선이란건 뭐냐 이 선하고 이 선이 요 서로 만나는 점 있죠 교점에서 허용오차 0.001 범위 안에 들어오면 포인트 연속선을 만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 연속선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죠? 자 0.5로 해보죠 0.5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자, 0.0, 0.5를 일단 보정. 까지나와서 여기, 애널라이시스 툴바 에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포켓파이라고그죠 이거. 동물 이름입니다 호저라는 동물이 모양인데, 구글에 찾아보시면, 덩에 이렇게 삐쩍삐쩍 비늘이, 바늘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요. 그래서 그 호저 이름을 딴것 같습니다. 포켓파인 커버처 애널라이시스 툴바를 누르신 다음에, 얘 찍고요. 또얘 찍어보시죠. 근데 네, 하나만 찍히죠. 그러니까 하나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 연속성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 빨간 선이 지금 서로 방향이 틀리죠? 그리고 녹색도 서로 틀립니다. 이런 상태 있죠? 이 빨간 선의 방향과 빨간 선의 크기 있죠? 크기가 서로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뭘까요? 인버스 배려하면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끄고요. 그러면 여기 갖다 대보시죠. 서플라인이죠.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각 점에서의 반경값이 서로 틀린 겁니다. 그럼 요점에서의 반경이 얼마라는 얘기죠? 얘는 164.374고 얘는 반경이 얼마라는 얘기죠? 309입니다. 그렇죠? 서로 틀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0.00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냥 0이라고 쓸까요? 0 하면 그냥 붙어있는거죠. 붙어있지만은 실제로는 자 분석을 해보죠. 여기 찍고, 여기 찍었습니다. 붙어있지만은 이런 상태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0.001 안에 들어오면 두 점이 서로 붙어있는거,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할지 모르지만 은그 이상 탄젠트라든지 커브 연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죠? 그점에서로 만났지만은, 곡률 분포상으로 봤을 때, 이 점에서의 이 곡선의 반경값하고, 이 곡선의 이 점에서의 반경값으로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 이 때는, 뭐 C0, G0은 만족할지 모르지만그 이상은 만족하지 않다. 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볼까요? 두 번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C1, G1. 이거는 탄젠트 연속선을 말하는 겁니다. 탄젠트 컨티뉴언트. 또는, d i r e c t i o n a 라고 합니다. 이 곡률 분포 곡선을 보시면, 이 곡률 분포 곡선이란 게 어떤 개념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률 분포 곡선이 이 교점에서, 곡선 A와 곡선 B는 이 점에서, 곡선 B하고 C는 이 점에서 서로 만나죠. 만난다는 얘기는 포인트의 속선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같아요. C이나 g 같은 경우는 방향도 같지만은 뭐가 달리다? 각 곡선의 교점에서의 공률값 방경값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곡선 C의 이점에서의 그렇죠? 방경값이 뭐 100이다 그러면, 곡선 B의 이점에서의 방경값은, 그렇죠? 뭐 50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방경값이 서로 달린 겁니다. 자, 그리고 탄젠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과 선이 일정하게 이렇게 탄젠시하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각도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0.5도 이하 또는 179.5도 이상, 이 허용화차 안에 들어오면 탄젠트 연속성을 만족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두 개의 선이 1도 이상으로 꺾여있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 연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 제가 들어왔어요이 값을 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연속성은 만족하겠죠 연속성은 자,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음, 돌출한 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르드 예 찍고요 50 50 으로 하죠 미러 오케이 다시 한번요 예 찍겠습니다 미러 하죠 50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 이렇게 해 보죠 나중에 이제 필렛을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번째 거 있죠 세이퍼 필렛으로 하면 좀 그렇고요 여러분 요 스타일링 필렛 있죠 요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공면은 이입니다 두 번째 곡면은, 여기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어, g1 있죠? c1 같은 경우에는, g1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레이더칠70 할까요? 어플라이 해보면, 그냥 평, 평민이에 평면. 평면. 그쵸? 그렇죠? 포인트 연속성이니까, 결국은 2.5의 연, 평면 식으로 되는 겁니다. g1이 이제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죠? 자, 바깥, 위에 있는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제거할 겁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하면 나중에 예, 아참 죄송합니다 이건어 그렇죠 요 두개 있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버렸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커브 공면 찍고요 두번째 공면 찍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클릭 클릭해서 저는 아래쪽에 이렇게 생성될 거니까 아래쪽으로 해 놓으시고요 이게 눌러져 있으면 트림 트림이 눌러져 있으면 나중에 윗부분은 잘려 나갈 겁니다 자 g1로 하시고요 레이 d 스 u s 7로하고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타입이 세가지 있는데, 익스트랙트 하면, 오케이 눌러보죠. 만들어졌는데, 요, 애널라시 툴바 에보시면 요거 있으면 되고, 드레스업, 그리고 이공면 찍고, 오케이 눌러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파란 점이 몇개 생기죠? 세개 생기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지금 뭘 살펴볼 거냐면, 좀더 부드럽게 블렌드 타입으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보죠. 그럼 몇개 생기죠? 네 개가 생성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점은, 이 공, 원래 공면하고의 어떤 포인트 연속성, 서로 붙어 있다는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하는, 어, CV가 되는 거고요 요,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에서 이렇게 공면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지 ICM에서 이렇게 면을 또 보시면, 그렇죠? 제어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쪽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고, 이쪽은 하나 두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요 한번 없앨때는 다시 한번 누르, 요거 누르고 면 찍으면 됩니다 익스펙렉트 해보죠 요거래요 잘못 잡혔죠 선택하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익스펙트 누르고요 여 커버 있죠 커버 찍고 찍고 찍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자 찍고요 요 사람 찍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경으로 보겠습니다 요점에서의 방향값이 얼마입니까 292죠 그렇지만 이 선은 어떻습니까 방향값이 86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요점에서는 방향성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방향성 같을지 모르지만은 이 녹색선이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나요 그렇진 않죠 이 곡선의 반경의 변화율이 이 곡선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상태를 우리가 탄젠트 연속성이라고 그럽니다 탄젠트 연속성 알죠?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젠트 연속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면이 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곡선의 반지름의 변화까 곡면의 어떤 음, 특성을 얘가 이어봤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좀더 볼까요? 요거 한번 보죠 첫번째 소스 있죠? 예, 찍겠습니다 그 점을 열어놓고 할까요? 요, 요, 요. 예 아, 요래있습니다두번탑 있죠? 공면하고 공면 사이연속선을 보는 겁니다 자, 예, 찍어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 다음 바운드를 해보죠 그러면 탄젠트 지0이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0으로 잡혀있죠? 그러면 이 공면하고 이 공면이 서로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1이 영을 잡혀있죠 그럼 뭐라는 얘기죠 두 개의 공면이 탄젠시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젠시하에아시죠자 오케이 하죠 탄젠트 연속성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곡선 A하고 곡선 B 또는 곡선 B하고 B, C 끝점에서 서로 만나는 거죠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하고 해야 되고 그렇지만 탄젠트 연속성을 만족한다고 그래가지고 녹색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지는 않다는 는 얘기입니다. 곡률 분포 곡선의 방향은 서로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죠각요 점에서의 어떤 만나는 점에서의 순간, 곡선 C의 반지름 값하고 곡선 B의 반지름 값은 틀리다는 얘입니다 곡률 과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있죠? C2. C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커브체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곡선 A와 곡선 B, 또는 곡선 B와 C나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도 같고, 방향도 같고, 반경도 어떻습니까? 서로 똑같습니다. 맞죠? 아, 그 점에서 서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교점에서의 순간 곡률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곡률 분포 곡선이 교점에서 서로 만나고, 방향도 같고, 교점에서의 곡률값도, 순간 방지름 값은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녹색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진 않죠. 마치 꺾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방식이, 자, 커버차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스타일링 필렛, 어, 에서용 g 2로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자. 그러면 이 공면 같은 경우는이 공면이랑 커버차하게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커버차하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요. 요가지고요. 요선 한번 찍어보시죠. 어떻습니까? 녹색선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커브의 요점에서 순간 방향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음, 커브지연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얘가좀 한번 볼까요? 공면 얘 예, 찍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G2까지도 0%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면 같은 경우는 G0도 만족하고 G1도 만족하고 G2도 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알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커버전 숙성 같이 보셔야 되는 거구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네 번째 거. G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3라고 그러는데, G3, C3 또는 G3. G3이라고 할까요? 예. <웃음> G3 커버처 컨티뉴언트, 또는 G3 컨티뉴언트, 또는 커버처 탄젠시 컨티뉴언트, 또는 토션 음, 컨티뉴언트.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률 분포 곡선을 우리가 검정을, 어, 검사를 해봤을 때, 교점에서 서로 맞는다. 맞는다는 얘기는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도 같죠. 그렇죠? 탄젠트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교점에서의 순간 공률 값도 같죠. 그렇죠? 그러면 C2를 만족하는 겁니다. C2, C2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C3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까 전에 보다는 어떻습니까? 얘는 꺾여 있는 것지만은 얘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연속선을 우리가 C3, G3 라고 합니다 한포보자 스타일링 필렛 해서 G3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를 한번 볼까요 해보면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보시죠 그렇죠? 결국은 이곡선에 어떤 반경의 변화율을 이 곡선이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곡선의 반경의 변화율을 이 곡선이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로 C3 C3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알시죠 어, 여러분 이게 보기가 좀 그러면 density, 밀도를 좀더 키우셔도 되고요. 나누기, 음. 넘성, 넘성, 성 이거는 뭐죠? 이거 고도라 보시면 됩니다. 4비는 치수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높낮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로 하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 0 0로 해볼까요? 그래서 조금 삐지 나오죠. 그래서 좀 크게 그렇죠? 한 5천 이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 보통 이제 공면 설계 같은 경우는 C1 이상급 탄젠시 그러니까 탄젠 연속성 이상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탄젠시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그렇죠? 드레스업 해보면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 이렇게 네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C2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포인트, 탄젠트, 커버 해가지고 총몇 개의 이게 음, CV선이 생성되나요? 여러 가지 선이 생성되죠? 자,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링을 예로 했을 때는 지워버릴까요? 어, 드레스업 찍고 OK 눌러보죠 이렇게 보이죠?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 그렇지만 또 G2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훨씬 더 부드럽게 면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G3로 해보죠. 그럼 몇개 생성됩니까?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그 다음에 G3 커버처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G3 커버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제어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면이 훨씬 더 부드럽게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좀더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요건 누르셔 가지고 면 찍고요 없애겠습니다 어 색깔 분포를 보는 방법은 여기선 없어요 gsd는 없고 프리스타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넘어오니까 또 아이콘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 그중에 보시면 여기 볼까요 세이프 애널리시스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 아이스포트 매핑 애널리시스 있죠 요거 하려면 재질 보기 방식을 Material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있죠, 여러분. 음, 뷰틀바에서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거 있죠. 아래서 세 번째 거. 이거로 맞춰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매핑할 것이냐, 이 띠를 매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뭐 원통 형상이 매핑하듯이 보겠다. 이는구 형상이 매핑하듯이 보겠다. 이런 얘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멀티밴드 모드라고 그러네요. 자, 우리는 그냥 구로 하겠습니다. 요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놔두겠습니다. 요거는 조명을 켤거냐 켤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없애겠다 이런 뜻이에요. 음, 이렇게보자 그러면. 자, 여자있으면 선이 다 보이죠.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띠의 개수.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맞춰놓고 보죠. 요거는 흰 부분 있죠. 흰 부분을 많게 적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더 이제 선명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거 재브라라고 그러죠? 재브말 얼룩말띠. 맞아. 다른 프레임에도 이런 기능은 다 있습니다. 카티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오케이 해놓겠습니다. 그럼 스타일링 필렛에서 이 값을, 아, 게 계속 눌러져 있나요? 뭔가 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 더블 클릭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gsd로 넘어오죠? 요게 눌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장 플레스에서 G1으로 해보겠습니다. G1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데 선이 많이 울고 있죠? 그렇죠?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선이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공면이랑이공면이랑이공면이랑 음, 이 공면이랑, 이 공면이랑 만나는 부분에 있어트 탄젠, 탄젠트 연속선을 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만약에 G2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훨씬 더부드러워졌죠 G3로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면이 훨씬 더 음, 어, 광택적인 어떤 G1까지는 비광택 제품을 설계할 때 쓰시면 되고요 g 2라든지 G3 같은 경우는 광택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 갖다 댔을 때이게 얼굴이 반영되는, 보이는 거울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표면을 설계할 때는 G2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G1보다는 G2가 G2보다는 G3가 훨씬 더 어, 공면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최상위를 주는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리급을 하려고 한다면 공면 가공을 제품을 지3리으을 해놓으면 그만큼 가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에선 안되니까 두번 세번 막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분분들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연속성이란게 뭔지 그걸 설명드리고 싶던 겁니다 그러니까 컨티니언티, 또는 지오메리컬 컨티니언티고. 정리를 해보죠. C0, G0, G0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두 점이 이 허용오차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점의 거점들이. 그래서 로 붙어 있다. 그러면 C0, G0, G0 연속선을 만족한다. G1, G1이란 건 뭐죠? 탄젠트 연속선. 선과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물론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각 점에서의 곡선 b의 이점과 곡선 c의 이점에서 점이 서로 붙어있으면서 그렇지만 순간 곡률 값은 어떤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같을지 모르죠. 얘는 방향도 같고 붙어있고 방향도 같고 그리고 순간 반경 값, 곡률 값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좀더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으면 G3, G3를 쓰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니까, ICEM 그 워커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3까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설계를 하시죠. 그리고 뭐, 엘리어스 같은 건, 오토 데스크사의 l 리어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자동차 외관 설계할 때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인데, 같은 경우도 이제 G3. 그렇죠? C3, G3, G3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솔리드오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C2까지만 인식을 합니다. 그니까 C3나 G3급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더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연속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지금 우리가 써봤던 게 뭐였죠?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요것도 있고요. 얘도 있는데 요값 있죠? 맥스데비에이션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서리를 했나요? 예지서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얘 누르고 얘를 찍고요지서리급으로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0도로 돼 있죠? 다영입니다. 다영이라는 것은 그렇죠. 본트 연속성도 만족하고, 탄젠트 연속성, 커브 연속성, 지서리 커브 연속성 같이 다 만족하는 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 G의 약자가 뭐라고요? 지오메트리컬 컨티뉴언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일단 연속성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